최거전놈을해서시킨 놈들은 살아 숨쉴 자격이 없습니다. 최거사령부 최고통치장에서 밝힌 대로 놈들에게 응당한 진보를 가해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들을 버여가는 놈들을 구냥두는 자식들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집회에 참가했던 놈들도 먹을 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응당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어 통첩장을 접한 저는 정말 치솟는 격분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의 깡패놈들이 우리 최고 전엄인 처상아를 감히 불태웠다고 하는데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이런 천인 공랄 만행을 저지른 이놈들을 어떻게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괴뢰 깡패들의 만행이 철저히 남선 괴뢰 당국자들의 이거 비호와 저장 밑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이거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도 괴뢰 당당국자들 아니고 집어도 단체들에 이거 시위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타라하고구 국의 반동단체들이고시에 대해서는 뒤어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략 깡패놈들이 이만해 이거 남성 당국자들의이 비어와 어, 그 저장 밑에서 이렇게 이거 렇게감행이 되게 됐다는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남성 계략 깡패놈들뿐 아니라 이 남성 계략 대당자들까지도 이거 완전히 이거 저 초토화해서 이번에 뉴스설 아, 치게 됐다는 거 이유 얘기해야 니다